이티제는 사랑해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. 달달한 애정 표현하는 게 매우 부끄럽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티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입니다. 애인이 무심코 받고 싶다고 한걸 생일 선물로 가져오거나? 아플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보살펴주는 행동들이 대표적입니다. 그럼 이티제는 사랑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? 겉은 강철 같지만 속은 말랑말랑한 이티제의 모습을 고려한다면 이티제는 사랑해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아크 리액터처럼 이티제의 중심부에 배치된 징표라고 보면 됩니다 생명유지장치로서 중요하게 쓰인 아크 리액터인 만큼 이티제가 사랑해라는 단어를 매우 아끼는 것입니다. 그걸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사용하는 걸 들었다면, 당신은 이미 이티즈에게 혼인 신고 대상으로 낙점받은 것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사이 s a m u l t 해 ISTJ 와 혼인 신고 하시기 원 ISTJ 월멤버십하시 s e c r e t 상 bon in d u n fan yi y u n g s e n vlog. asmr dung. total nega <sussurra> g benefit yul nu lil su it sugnator.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aeed haju se yo.